안녕. 오늘은 제가 요즘 잘 끼고 있는 렌즈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잘 끼고 있는 브라운 렌즈, 그레이 렌즈 이렇게 몇 가지를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서클렌즈를 정말 애용하면서 착용을 하고 있는데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러운 렌즈들보다는 조금 발색이 확실하고 뚜렷하게 이렇게 티가 나는 그런 렌즈를 선호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제 피부는 살짝 노란기가 많이 도는 웜톤 피부고 눈동자는 조금 짙은 그런 고동색 느낌이 나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렌즈 특징들을 이렇게 열심히 적어서 왔으니까 첫 번째 렌즈부터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렌즈는 제가 오프닝 때부터 끼고 있었던 이 렌즈입니다. 파파 크리스틴에서 나온 피스풀 크리스틴 브라운 컬러예요. 직경은 13.3mm이고 한달 착용 권장 렌즈입니다. 소프트 밀키한 그런 밀크티 같은 색감의 브라운이에요. 노란기랑 붉은기가 싹 빠진 그런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살짝 애쉬빛 느낌도 나는 그런 렌즈입니다. 이렇게 서클라인이 있는데 서클라인이 검정색 서클라인이 아니고 그냥 진한 브라운 컬러의 서클라인이기 때문에 뭐 이질감 들지 않고 또렷하게 눈동자만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라운 렌즈 중에 하나고요. 그리고 이 렌즈를 끼면 셀카가 진짜 너무 잘 나와요. 제가 어쩌다가 셀카를 건졌는데 보면은 막이 렌즈를 끼고 있고 그런 날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렌즈는 셀카도 정말 잘 나오는 그런 렌즈라는 점. 두 번째 렌즈를 끼고 왔어요. 두 번째 렌즈는 아이돌 렌즈의 칸나로제 베이지 브라운 컬러예요. 이 렌즈는 직경은 13.0mm고 1년 착용 권장 렌즈입니다. 직경이 13.0mm여서 조금 작은 편이지만 고동색의 짙은 서클라인이 한겹 이렇게 얇게 있기 때문에 눈이 흐리멍텅해 보이지도 않고 이 서클라인이 되게 눈동자를 예쁘게 딱잘 잡아줘요. 이 렌즈도 아까 그 렌즈처럼 되게 똘망똘망 초롱초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. 아까 그피스풀 크리스틴 렌즈보다는 조금 더노란기가 많이 도는 그런 베이지 브라운 컬러예요. 제 원래 눈동자보다 훨씬 밝아 보이게 톤업을 시켜주는 그런 렌즈입니다. 몇년 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진짜 꾸준히 재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. 세 번째 렌즈를 끼고 왔습니다. 렌즈베리 실루엣 원데이 헤이즐 컬러예요. 이 제품 그래픽 직경은 13.3mm고요. 이거는 원데이 착용 렌즈입니다. 되게 부드럽고 소프트 그런 느낌이에요. 살짝 연하게 고동색의 서클라인 이 있고 안쪽으로 갈수록 약간 호박색 같은 옐로우 브라운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내 눈동자가 이렇게 밝게 톤업이 되는 렌즈예요. 이 렌즈 베리 실루엣 라인은 유튜버 유앤9 님이랑 콜라보해서 나온 렌즈들인데 이 렌즈 시리즈가 다 예쁘거든요. 원래는 제가 이 실루엣 한달짜리를 먼저 착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기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원데이로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. 확실히 근데 원데이 제품이 이제 한번 쓰고 바로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네 번째 렌즈는 요거 방금 꼈던 그 렌즈베리 실루엣. 이번에는 올리브 브라운 컬러에요 13.3mm이고 원데이 제품이고요. 이 제품도 너무너무 예뻐서 들고 왔어요. 얘는 약간 되게 오묘한 그런 컬러거든요. 고동색 서클라인 안에 올리브 컬러가 들어있어서 그레이인 듯? 브라운인 듯 약간 이런 느낌이 너무 오묘하고 예뻐요. 얘도 셀카 찍었을 때그 셀카 속에서 눈이 딱 시선을 확 사로잡아주는 그런 느낌의 렌즈거든요. 얘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브라운 렌즈들보다는 조금 더 튀고 화려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렌즈보다 화려한 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게요. 이번에는 그레이 렌즈 두 가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저는 평소에 좀 너무 쿨한 그런 그레이 렌즈는 제 얼굴 톤에 맞지 않아가지고 좀 은은한 발색의 그레이 렌즈를 즐겨 착용하는 편인데 이 제품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들고 왔어요. 렌즈미의 릴문스킨 그레이 컬러입니다. 직경은 1 2 8 m m 예요 굉장히 은은한 그런 발색이거든요.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살짝 초승달 모양의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. 요새 약간 이런 렌즈가 유행을 하더라고요. 이 초승달 문양 있는 부분만 빛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밝게 포인트가 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 초승달 문양이 딱 여기 눈 밑쪽에 있어야지 예쁜데 렌즈가 그냥 자기 혼자서 살짝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조금 아쉽더라고요. 이렇게 눈밑 밑에 딱 반짝반짝 거릴 때가 제일 예뻐요 그리고 직경이 12.8mm이기 때문에 약간 본래 눈동자만 색깔이 살짝 바뀌는 정도여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착용을 할수 있습니다 얘는 좀 직경 큰게좀 부담스럽고 너무 튀는 렌즈도 잘 착용을 못 하시는 분들 좀 자연스러운 걸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마지막 렌즈는 렌즈미의 블루밍 드림 그레이 컬러예요. 살짝 도톰한 서클라인이 있는 게 포인트고 그 안에는 딱 그레이 컬러가 이렇게 발색이 딱 올라옵니다. 이 렌즈는 제가 소개해드리는 렌즈 중에서 가장 직경이 크거든요. 13.6mm인데 저는 사실 13.6mm 정도로 크다고 느껴지진 않고요. 딱 멀리서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조금 쿨한 그런 느낌의 그레이 렌즈예요.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앞전의 렌즈들은 거의 다좀 따뜻한 그런 느낌의 브라운톤 렌즈가 많았는데 이 렌즈는 제가 그레이 렌즈 중에서도 최근에 진짜 잘 사용한 렌즈여가지고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. 착용감도 불편하지 않고 딱 예쁜 그런 쿨한 그레이 컬러여가지고 자주 손이 가는 것 같아요. 짠! 요렇게 제가 요즘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브라운 렌즈부터 그레이 렌즈까지 총 6가지의 렌즈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렌즈 추천 영상을 제가 처음 찍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찍는 게 맞는지 약간 의문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요즘 제가 잘 끼고 있는 렌즈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꼭한 번씩 착용해보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인생 렌즈가 있다면 저에게 또 영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또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, 댓글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.